본 영상은 고유가 상황을 맞아 가상으로 설정한 미래 스토리입니다. 부산을 가기 위해 엑스지 그랜다이저에 기름을 500만원어치를 집어넣고 주유원이 내민 신체 포이 각서에 사인을 했다. 주유하는데 난데없이 신체 포이 각서는 왜냐고? 기름이 귀하다 보니 생겨난 불량 저질 기름 때문에 주행 중 차가 폭발하는 사고가 심심찮 않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을 총망락 라 고품격 전문 얌수는 야매 지부가 존재다. 그나저나 주유소를 바꿀 걸 잘못했다. 동네 초일에 새로 생긴 주유소는 기름을 만땅으로 열 번만 넣으면 에쿠스를 사은품으로 주는데 물론 에쿠스같이 기름을 많이 먹는 싸구려 자동차를 탈 생각은 전혀 없다. 쇼파만 쓰어서 쓰려고 마 나의 드림카드 림디다 택트 리터당 35km를 가니까 부산까지 가는데 140만원밖에 들지 않는다. 물론 고속도로는 탈수 없고 시속 6 0 k m 가 한계라서 7시간이 넘게 걸리는 게 단점이지만 대신 장점은 여러가지이다. 49시라서 시 빌어먹을 정부에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벙어리 같은 보험사에게 보험을 들지 않아도 되며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니 번호판 역시 안 달아도 된다.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도 상관없다는 거 강력은 없는 디자인이지만 남성과 여성 누구에게나 잘 어울리고 내구성도 뛰어난 편이다. 대림에서 택트가 나온게 아마 1990년이라던데 그 당시 가격으로는 약 90만원이었다고 한다. 기름 냄새만 맡아도 달린다던 전설의 스쿠터가 최근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발굴되고 있다는데 지금도 시동이 걸린다고 한다. 물론 지금은 90억이 넘는다. 최근 중동의 급빈층이 주거용으로 전환한 싸구려 자동차 부가티레이론에 비해 딱 1000대 비싸지. 그래도 스쿠터는 겨울에 타기 힘들다고? 어차피 2025년부터는 겨울이 없어졌는데 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